연어장 먹어볼까? 2년 만에 다시 만나서 설레지. 간장 양념 밥 도둑은 누굴지 정말 궁금하네. 장난다. 연어 두꺼운 거 봐요. 아 근데 이렇게 연어가 두꺼워도 하나도 안 느끼하네. 이게 고추도 좀 들어가고 와사비도 이렇게 딱 묻히고 간장에 이게 딱 절여져 있어서 그런지 뭐 어, 전체적으로 엄청 깔끔한데요. 너무 순식간에 사라진다 진짜 큰일났네 그냥 숟가락으로 퍼먹기가 살짝 불편하고만 퍽퍽 먹고 싶은데. 아 연어장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. 맛있네! 요즘 왜 사람들이 자꾸 연어장 많이 먹는지 알것 같아요 양념! 와... 아까 참기름 뿌리니까... <웃음> 장난 아닌데요? 조그만한 참기름팩이 양념, 연어장 뚜껑에 붙어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집에 있는 참기름 뿌린거거든요 같이 주는 이유가 있었네 양념연어가 좀더 쫄깃쫄깃한 느낌이 드네? 수분이 더 많이 빠졌나? 게장 같은 거 먹을 때 양념게장과 간장게장 하면 사실 간장게장이 더 좋잖아요. 근데 이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. 양념 연어장도 맛이 있는데, 간장이 좀더그 연어 본연의 맛을 잘 느끼면서 먹을 수 있어서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연어 좋아하시는 분은 간장 연어장이 더 나을 것 같고, 어, 나는 연어를 막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서 나는 양념 맛으로 뭐 먹는 거 되게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양념 연어장 드셔보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. 저는 개인적으로, 간장 이. 더 좋습니다 이. 이, 에 넣어서 이. 게좀 보기 좋으라고 이. 이. 한 판에 했는데 먹기는 좀 불편하네 이. 렇게 딱. 오랜만에 연어장 먹어봤는데 진짜 <웃음> 맛있게 먹었습니다 간장연어장이랑 양념연어장 두가지를 한번 모두 시켜봤는데 확실히 연어의 본연의 맛을 제대로 느끼고 싶으시면 간장연어장이 나은 것 같고 뭔가 좀더 쫄깃쫄깃하게 먹으면서 뭔가 이 양념에 버무려진 매콤한 그런 연어를 먹고 싶으시면 양념연어장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전뭐둘다 만족스럽게 먹었는데 개인적인 취향은 간장이 좀더 만족스러운 것 같다. 그리고 김이랑 같이 먹으니까 훨씬 맛있다. 약간 이런 거. 그랬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